어, 오이가, 오히려... 아주 뭐, 엄청 달려있어요, <웃음> 운이 좋다니까요. <웃음> 매출이 얼마나 됐나? 연매출 한 1억에서 1억 2천. 네. 아, 두도예요. 예. 네. 남해와학에서 생산되는 제가 그 슈퍼솔 비료를 좀이번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슈퍼솔은 왜사용하는 거예요? 어... 지금 오이나무가 균형이 안맞을때는 네, 저는 지금 전남 순천에 한 오이밭이 나와있는데요 이 오이밭은 900평에 연매출이 자그마치 1억 2천이라고 합니다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호소득을 올리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역사가 한 6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이만예오이만 예, 전통이 있는 거에요? 그렇죠 전통이 있죠 20년간 오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저 생계가 어려워서 예, 뛰어든 것이 오이 농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면서 먹고 쓰고, 가족들 먹여 살려준 게 오이입니다. 오이는 심어 놓고 45일 되면 수확을 합니다. 7개월 정도 수확을 합니다. 이보다 오래 그, 저, 수익이 있는 작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몇 평이에요? 예, 이게 450평입니다. 몇동 몇동 하신 거예요? 두동 합니다. 두 동? 예, 예. 900평이래요. 예, 900평. 몇 줄이 오는 거예요? 연매출 한 1억에서 1억 2천. 아, 두도에서 예, 네. 예. 네. 그럼 고소득인 거예요? 고소득이죠. 농가로서는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지금? 예, 좋죠. 이게 예 예, 예, 예, 아주 좋아요. 음. 그렇게 오기가 보십시오. 이렇게 달려있는 거. 어, 오기가 아주 아, 뭐, 엄청 달려요 <웃음> 운이 좋다니까요. <웃음> 향좀 한번 냄새 맡아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아 오이 향이 진짜 예. 향긋하네요. 예. 하나 더 아. 하나 더 깎아주려 할까 싶으네. 아유. <웃음> 그, 아. 하아하하 가다 가고. 예. 아주 단맛이 나요 단맛이. 음, 단맛이 나죠. 예. 오이는 다른 작물하고 달라서 한번 잘못 그 실수하면은 한 작기가 한 달. 정도 수확을 못합니다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관수나 연면 비료를 할 때에는 농도가 지특에 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남해와학에서 생산되는 제가 그 슈퍼솔 비료를 좀 이번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슈퍼솔은 슈퍼솔. 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이 나무가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수세도 좀 채우고 열매도 좀 키우기 고하 위해서 고질소 나무가 약을 때는 고질소 또 나무가 예를 들어서 좋아가지고 열매가 좀 착화가 이렇게 될 때는 예, 고칼이나 밸란스적으로 관수하면 은 나무 상태가 좋아질 것 같아요 쓰기 시작하게 된 동기가 우리 순천 원해농협 최규선 조합장님께서 어려운 농가에 예, 교육지원사업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겠다 해서 감사의 뜻으로 저희들이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 지원을 한 농가당 다섯 예, 포씩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쓰게 됐습니다 써보시니까 뭐가 달라요? 지금 이렇게 지금 오이 착화도 잘되고 나무도 좋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오이가 많이 달리고 잘 자란 것은 극기 드뭅니다 드뭄, 예, 금년에 오이가, 저, 절성이 안 좋아갖고, 마디성이 안 좋아서, 암꽃 착과가 안 됩니다. 오이가 안 달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부 지역의청호의원 농가들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운 좋게도 이렇게 달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이게 예, 지금 오이가 달릴 때이 암꽃이 오이를, 열매를 달리게 해주는 것이고, 숲꽃은 오이가 안 달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20절까지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10월 15일에 파종해서 11월 20일에 정식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오인데 빨리 조기에 수확을 하고 돈을 좀 벌기 위해서 10월 7일 일날 심다 보니까 이 암꽃이 이렇게 착화가 돼야 되는데 온도가 높으면 전부 다 이렇게 숯꽃으로 나옵니다 숯꽃 이 450평 한 동에다가 에, 5톤을 관수합니다 5톤 근데 슈퍼솔의 그 기준 시비량은 약 1,100으로 나와있어요 1,100으로 나와있으면 은 20리터 한 말당 20g을 써야 돼요 슈퍼솔 다른 비조보다 좋은 점이 뭡니까? 좋은 점요잘 용해가 되고 잘 녹아요 쓰기가 아주 편,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 효과도 지금 저희가 오랜 기간 안 썼지만 은 금년에 생산됐다는데 제가 최초로 지금 씁니다만은 아직까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주문을 해서 받아놨는데 이웃 농가에서 가져가 버려서 또주문 했습니다 비용 절감도 되고 또 작물이 아주 잘 흡수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좀 덕을 본것 같습니다 작목 반원은 한 60명 되는데 오이농 가만 41명인데, 현재 한 70에서 80% 정도는 슈퍼솔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슈퍼솔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다 썼어. 균형 시비, 19 19 19. 어, 19, 19, 19. 19, 19, 19네. 네. 예, 예, 예. 벌려놨어요. 네.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지퍼가 있어요, 또. 예, 어. 이렇게. 그 모래가 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여과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속치마 음. 속치마요 이. 요 다른 분은 한겹으로 오는데 음. 저는 두겹입니다 하나가 500g입니다 아주 그저 수용성이라 잘 녹습니다 찌어기가 없어요 네세번네번네번네번 예, 2kg 네요 2kg요 고질소는 예. 아, 요거는 예. 30, 1 10, 0이네요 예, 질소가 30, 인산, 가리 100, 10. 아. 그 다음에 미량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예, 아. 게 아주 쓰기가 좋습니다. 아. 예, 거의 비슷합니다, 아, 색깔은. 색깔은 비슷하네요, 예, 예. 이거나 저거나. 예, 예. 아. 슈퍼RR 이라고 그레뮬 요소인데 46%입니다, 질소가. 아. 예. 그래서 요것을 또 400g만 많이 안 넣습니다. 400g,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갖고, 지하수를 지 끌어올리는데, 모래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래를, 여과를 다 식혀서 해야 되니까, 점점 호수가 막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저 지금 20g이면, 이 정도가 20g이에요. 이 정도에요. 쓰는 농가가 보면은, 금방 녹았네? 예, 예, 예 물만 넣으면 왜 녹았네? 쓰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뭐 찌꺼기도 없고 좋은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여튼 이 비료를 써가지고 농사를 잘지게되면 그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이 없어요 하여튼 연구진들이 또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슈퍼솔은 어, 기존의 노지나 시설에서 최근에 수용성 비료의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주로 이런 수용성 비료의 제품들이 국산 제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수입 제품 특히 유럽산 고가의 유럽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로 수입 업체들이나 또는 유통까지 끼어서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슈퍼솔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어, 유럽 제품처럼 그 고품질을 유지하되. 대신에 농민들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슈퍼썰 용구를 계속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슈퍼썰이 정부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 수용성 비료라는 게 이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무기질 비료보다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수용성 비료를 시비함으로써 육안으로 판단하셔서 생육상태를 조절하시고 또한 이제 비료 같은 것들도 어, 가감,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좀덜 주시거나 하면서 쉽게 조절하면서 쓰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제 고인산 그리고 고질소 밸런스 고칼 리 이렇게 총네 가지 비중이 있는데 고인산 같은 경우에는 좀 인산 함량이 높아서 토양 내에 인산 함량이 적거나 또는 이제 주로 뿌리의 분화나 이제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고질소 같은 제품은 이제 주로 작물에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 질소 그리고 이 질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물의 초장이나 연면적을 키우는 데 굉장히 좋고요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양분이 골고루 들어 있어서 주로 영양 생장이나 이제 개화기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수정 그리고 착과 그리고 과실 생산에 도움이 되는 양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슈퍼솔 4네 가지 비종이 작물 전 생육기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Here we go.